이라크가 이라크 대학교가 그니까이 전체 세계 대학 순위 중에서 네. 네. 최고의 순위로 거듭난 대학교가 처음으로 이제 거듭났대요그 대학교가 네. 그 대학 그 뭐냐 바그다드 대학교인데 음흠. 여기는 타임 하이얼 에듀케이션 월드 유니버스 i 랭킹이라는 곳에서 음. 어 801위 그러니까 1000위 안에 들었다 들었대요. 그, 타임이라는 기업이 말하는데, 음흠. 이, 거는 그니까, 러 유명한, 디스팅 것이요, 유명한, 음. 이는 뜻을 하고 있고, 그렇지. 그, 국제적인 협력. 네. 매우, 매우 강한 국제, 국제 협력. 네. 그리고 그는, 그, 뭐냐, 대학교가, 그 매우 중요한 역, 그니까, 전쟁을 하고 같이 네. 제제제 새로 다시 지었는데 네. 여기 이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음. 하고 네. 그 바그다드 대학교가 네. 네. 그 아랍에서 세 번째로 아니, 아랍에서 두 번째로 그대요 네. 그러니까 전 세계가 아니라 아랍에서 네. 꿀팀에서 두 달만에 1등한 비법은 대개 자녀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.